마이벨의 백한번째 리뷰 짠! 팔도 틈새 떡볶이 가격은 3,2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벨입니다 오늘은 팔도의 신메뉴 틈새 떡볶이인데요 구성부터 볼까요? 구성은 떡, 분말소스, 건더기소스, 포크숟가락입니다 끓여와봤습니다 국물 떡볶이 비슷한?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포크가 아니라 포크라고 줬나봐요 음 많이 안아 맵네 어, 매운맛이 뒤에 확 올라오네 보통 편의점 떡볶이는 액상수프를 많이 쓰는데 여긴 분말수프를 주더라고요 떡은 쌀떡이어서 되게 쫄깃쫄깃해요 건더기에 버섯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버섯 향도 많이 나요 제가 맵부심이 강한 사람인데 맵네요 <웃음> 제가 먹어본 편의점 떡볶이 중에 가장 매운 편인 것 같아요 처음에 안 맵다가 갑자기 확 매워지면서 그러다가 순간 또안 매워져요 오르락내리락이 심한? 약간 되게 롤러코스터 같은 매운맛이랄까? 감칠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해서 틈새라면 특유의 매콤함이 잘 살려진 것 같더라고요 편의점 떡볶이를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념이 떡에 잘안 빼인다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체는 쌀떡으로 쫄깃쫄깃한 식감이 좋았는데 양념 자체가 이 겉에만 배이다 보니까 겉은 매운데 안은 밍밍한 그게 좀 아쉽네요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아, 근처도 가지 마세요 아 절대 그럼 안녕 아 진짜 맵다 제가 원래 그냥 바로 찍으려다가 바나나를 먹고 찍고 있거든요 진짜 바나나 안 먹었으면 아우 큰일 났뻔 이거 남은 거 어떻게 하지? 남은 거는 제가 어떻게 계란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내가 이렇게 매운 거못 먹는 사람이 아닌디